얘들아 망고 체리 모찌 순이 집사 침대가 좋아? 아니면 집사가 좋아? 일로와 감동아 감동아 어이구 배 엄청 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되나? 깜둥아 너 아기 가졌어. 어. 배가 엄청 불렀다. 안녕. 여기 방 옆에다가 어. 집을 한번 놔줄까? 그러게. 어? 산불인가? 어, 어? 왜 이렇게 많이 타지? 와. 음, 춘춘, 산, 여기 큰일 날 뻔했네. 저기 뒤에 다 바로 산인데. 와 이게 못날리야 검은색 불. 아, 검은색 연기 계속 나오네. 와, 시커매. 아직도 불 있네. 아직도 불 있네? 아직도 아직도 있는데 좀 더... 있네. 안녕. 가지마. 응. 응. 와, 왜, 왜 하악질해? 응, 왜? 왜 하악질해? 응. 왜? 응. 왜? 응. 왜 하악질해? 도망가지마. 짠. 먹어. 짠. <웃음> 맛있지? 주로 맛있잖아. 근데 왜확찌를 했어? 맛있지. 맛있지? 왜 이렇게 밥을 힘들게 먹어? 밥... 아이고, 다리가 아파? 다리가 다쳤어? 아이고, 눈물도 많이 나고... 어떡해... 응? 어? 우리... 냥이... 아이고... 추르 줄까, 추르 추르 줄게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아파 보여 이거라도 먹어라 맛있지? 아이고 다리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? 자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내보다 더 아파 보여요. 다리도 저쪽 오른쪽 다리가 다쳤나 봐요. 어. 덥다. 덥다. 덥다. 추운 거 보단 따뜻한 게 좋다.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탁 와서. 이거 하나 다리 있잖아요 d s n 이 e 전열번 할래요. <웃음> <힘들어. 웃음> 이내이가요 그리고 또 집은 이집는또해는이 집은 은이다은이 네. 너도 집은 이 집은 이집 네. 이집배이 집은 이 집은 이집배이한번이헤이헤이헤이 <웃음> <웃음> 어, 소화시킨 거야? 너무 잘해가는데 안 맞지. 나이스. 너 할아버지, 일과 일 동을 구경했지? 네,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해요.